안녕하세요. 유리 좋아요. 저번에 영상에 비디오로 영상 찍어서 여러분 너무 좋아하니까 이번에도 영상 좀 찍을 거예요. 음, 오늘 해야 일이 엄청 많아서 먼저 내가 해외에 가니까 럭키지는 패킹 해야 돼서 그다음에는 여러분 알잖아. 저는 끝밥 촌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세기 국밥먹어볼거예요저 집에서 국밥 있을까? 어! 여기다! 에 여기 꿈탐꿉밥 하나 있어 이거 네아팀스사다내 생각은 10월 21일이 2023일인가? 아니면 10월 23일 2022일인가? 와 이거 칼로리 1 5 0칼로데 이거는 국밥 외밥 하나 있고, 그다음에는 숟가락, 어, 미국물 그리고 파 건더기 그리고. 미국물도 넣고, 응? 음? 응. 음. 약간 된장 맛 나왔는데. 송가지 넣으면 먹어봅시다 꿉밥 음. 아 어, 케란 넣으면 더 맛있지 않아 오! 맛있겠다 이게 오! 약간 반숙해라는 것 같아. 오! 어 오! 게 국밥은 죽 오! 어음맛 오! 있네 생각보다 맛있어 음 컴퓨 바꿔고, 헬장갈 거예요. Let's go! 아, 이미 운동 방금 끝났어. 아, 너무 힘들었어. 지금은 어, 두 번째 고밥 먹을 거예요. 내가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, 친구는 엄청 맛있다고 말했어. 그래서는 한번 여기 먹으러 갈 거예요. 순대국 하나 주세요. 아, 넣어 하고 약간 사이 음. 음. 아, 우리, 고 이거 이거 참 뭔가 뭔가 없는 우 같아 이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 노래방 음. 왔 습니다. 밤 밥먹어서 롤에방 하는거고 롤 아닌가요? 지금 밤에 열속시 하고 내가 패킹 시작해야겠다 너무 늦었어 이미 필요한 것들 이거 Traveling pack 이거는 좋은 거는 여기 전 세계 좋게 넣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이거 가고 한번 마트에서 샀어. 음 진짜 마라탕 소스. 맛은 신하네 소세지 자르고 안에 넣을게 아. 현미살 밥 준비하고 응. 음. <웃음> 음. 무자스 음. 간증이 그러니까 토마토, 마라 나왔어. 음.